구독, 좋아요,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, 그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. <웃음> 야 나도 손흥민 같은 거한 번만 딱 뭐야 강화했었을 때 붙여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오카 이런 거딱두 배잖아 가격대가. 나 이제 사카에 하나 샀다가 딱 올려준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나두 배로. 됐다. 약간, 요렇게 해가지고, 요런 식으로다가. 딱, 뽀팅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. 사팅 해서, 한번 싹 한번 붙여보는 거지. 여기서 딱, 오카 딱 붙어주면, 지금. 어? 아! RM100183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봐요. 저는 그래서 하면 안돼. 어.. 오 뭐야. 야 뭐냐? 이카가 왜.. 야왜 이야... 이렇게 많이 그대? 음 나는 이렇게 좀 비싸게 팔거야. 아.. 와님 별풍선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. 기다릴게요. 와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해요. 리액션 좀 있다 해드릴게요. 어. 리액션 원하시는 리액션 있어요? 자 리액션 없어가지고 리액션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나? 와아뭐 리액션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리액션 하지? 해드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. 저가 리액션이 따로 없어요 솔직히 리액션이 뭐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래고 이래갖고, 이래갖고 안경 벗어났다가 이렇게 딱 하고 이러난 다음에 선글라스 대신으로 안경을 할게요 안경으로 딱 해서 오케이 감사해요 약간 제 닉네임 쪽으로 해가지고 리액션을 하나 만들까? 약간 치호니까 호 쪽으로 해가지고 치 말게 한다면은 나이 부분 틀어놓고 이제 치호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할까? 요 어? 이거 어때? 보커님 어떤 것 같아? 야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할까?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제 치 호우 야 이런 느낌? 아 이런 느낌이 좀 별론가?